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어, 파이썬 모드버스를 이어서 우리가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 라는 어, 공격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의 정보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아키텍처 이해는 제가 별도로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같이 제공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스포이트 어, 프레임워크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m s f d b 그다음에 INIT라고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서 저희가 메타스포이트를 어, 공격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메타스포이트는 이제 칼리닉스의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칼리닉스에 설그 포함되어 있는 메타스포이트 공격 도구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키텍처 그 영상에도 좀 연, 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메타스포리트에서는 포스트그랩 SQL 스타트의 메,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 서비스 포스트그랩 SQL 스타트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모드버스 보다는 조금 더, 더 쉬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뭐 쉬운 개념보다는 명령어가 좀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 칼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도, 예, 수도 msf 컨 o n s f 솔해 가지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 메타스포리트 프레임워크는 여러분들 그모의해킹할때그 다음에 취약점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급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면 은 별도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포괄적인 어 그런 취약점들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 도구만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모이킹 업무나 그런 것들을 어, 충분히 다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네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드버스하고 관련된 그러한 공격 모듈들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치, 서치, 그다음에 이제 모드버스라고 우선 한번 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치 명령어 이제 검색하는 어, 도구이고요. 그래서 서치 모드버스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드버스 뭐 파인드 유니티드 아이디 뭐 모드버스 클라이언트, 모드버스 디텍트. 어 이러한 어 모듈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슬리어스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 정보들을 수집하는 정보들 형태를 이제 우리가 어슬리어스라고 있긴 있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작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 코드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드버스 디텍트라고 하는 모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카피를 하시고 난 뒤에 요거를 어, 사용한다 라고 해서 유주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유주그 다음에 한칸 띄고 어슬리어스 스캐너 스, 스카다 그 다음에 모드버스 디텍트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모드버스 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냐 없냐 이것만 어, 사용하는 이것만 어, 탐지하는 도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수집을 하는 모듈 간단한 정보수집하는 모듈이라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쇼옵션 s 라고 하시면은 이 정보들, 옵션 정보들을 저희가 어, 이렇게 어,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하는 건데 여게한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 한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쇼 옵션이라고 하시면은 어, 항상 이 빨간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옵션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호 h o s t 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공격할 대상을 입력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 o c a l h o s t 모드워스 서버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 여기 다가 127.0.0.1 아니면은 이쪽 거 칼리리눅스 거 IP를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공격할 대상에, 그 스카다 시스템에 공격할 서버를 대상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그 서버, 알 호스트로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죠. 자, 그래서, 어, 여기다가 set, 알 호스트, 알 호스트 192.168, 그 다음에 아까 스카다 시스템 서버가 저 같은 경우에는 19168, 1402135 였죠. 그래서, 140에 135. 맞나요? 자꾸, 자꾸 까먹어요. 자, 그래서 140에 135. 그래서 setRho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시 showOptions. 네, options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는 소리죠. 됐죠? 그러면은 setRhost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트. R포트는 remote 포트라는 겁니다. 그데 이게 리모트 호스트, 리모트라는 소리입니다. 리모트요. 그래서 리모트 호스트, 그다음에 리모트 포트. 포트는 이제 502 포트죠. 502 포트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스레드라는 소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희가 프로세스 안에 이제 여러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스레드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게 정보들이 좀 빨리 얻고 싶다. 그런다면 이제 스레드를 좀더 높여 가지고 올릴 수는 있죠. 근데 자원들을 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닛 아이디 1이라고 하면은 유닛티 정보들을 뭐 1부터 255까지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디에 유닛 아이디에 첫 번째 정보가 활성화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요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exploit, exploit 라는 것은 뭐냐면 공격해라 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은요 그래서 정보들을 확인하자 라는 소리고요 exploit 공격하시면은 unit id1 첫 번째 것이 모드버스가 현재 정확하게 이제 프로토콜이 감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모드버스요. 그래서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라는 그 서버가 현재 동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드버스 프로토콜 기반의 서버가 이렇게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사용하는 것도 뭐냐. 앞에서 저희가 파이썬 파이 모드버스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도 거기서도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능들이 많은 반면에 조금 사용하기가 좀 복잡하다. 근데 이거 같은 거는 메타 스포리이트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다. 요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 똑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치를 다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서치 모드버스라고 검색하시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검색했던 에, 서치 정보들 모듈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거는 뭐냐면 파인드 유닛 아이디라고 하는 애를 좀 쓸게요. 여러가지를 좀 써볼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 파인드 유니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쓴것 같이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피를 하시고 use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뀌죠 예, 지금 현재 모듈을 나는 어, 요거 사용했었는데 요걸로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똑같죠 항상 show options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떠한 옵션들을 넣어야 할 것인가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확인하면 나머지들은 다 채워져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lhost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채워야 돼요. 이 모듈 옵션을 볼 때, 한 가지 좀, 그,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r e q u i e 라고 있는데, 이것들이 s로 되어 있는 것은 꼭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빈 칸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s로 되어 있는 거는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로 다 되어 있잖아요. S로 여기 되어 있는 건 요고, 얘가 여기인데 여기는 빈칸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IP를 여기다 입력을 해야죠, 여러분들.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ID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54번까지 내가 한번 디텍트를 한번 돌려보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ID를 내가 한번 1번부터 254번까지 어 이렇게 동작을 어, 이렇게 쭉 돌려보면은 그 중에서 열려있는 아이디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아이디라는 것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캔 과정들을 확인하는 예, 그러한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1번에서 254번까지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넣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키 위쪽으로 하시면은 아까 입력했던 알 호스트 있잖아요 요거 찾으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드버스 서버를 만약 공격자하고 희생자하고 똑같은 곳에다가 넣었다 라고 한다면은 요게 127.0.0.1로 해셔도 예,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 스포로이트를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포로이트를 공격하면은 얘가 지금 현재 id 정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리스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부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죠. 왜 그냐면은 칼리닉 스 쪽에서 현재 여기가 이제 모드버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보시면은 이제 음, 1번하고 2번밖에 지금 현재 슬래브를 사용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예, 노란 걸로 이게 렇깜빡깜빡거립니다 요거는 패킷이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상,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요게 이제 쭉 공격이 되겠죠.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에, 아이디 값이 1번 2번만 열려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정보들 보셔도 예, 판단이 되겠죠 열려있는 것들은 요 색깔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웃음> 이제 파인드 유니 i 아이디 우리가 ID, 디 유니트 아이 정보들을 찾는 예, 그러한 공격 모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모드버스 쪽에서 파이 모드버스에서 일부 사용했던 거하고좀 비슷한 애가 있습니다. 다시 소치 모드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애입니다. 모드버스 클라이언트 이게 뭔가 조금 이 모드버스 클라이언트 공격하는 예, 그러한 것처럼 이제 보이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즈 그 다음에 복사했던 것을 다시 일단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Show Options를 누면은 얘는 옵션이 좀 뭔가 좀 복잡해요. 얘는 이제 공격도구로도 사용하고 서치로도 사용하고 있는 예, 고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 조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다음 아까처럼 이제 r e q u i No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들을 예, 그냥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필요할 때는 채워 넣어야 한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추일까요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데이터 어드레스 정보들, 그 다음에 코일 정보들, 레지스트리 정보들, 예, 이런 것들 입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과 그런 것들, 넘버 값들, 알 호스트 정보들, 뭐, 유니트 넘버 값들, 뭘 공격을 할 것인가. 이게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내가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공격을 할 것이냐. 뭐, 그냥, 리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라이트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설정이 예,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정보들을 이제 그 입력을 해 가지고 한번 어, 리드도 한번 해보고 라이트도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 우리 우선은 setRhost는 똑같겠죠 예, setRhost는 요거 대상으로 나는 공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ET a c t i o n 있는데 SET ACTION은 내가 라이트를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라이트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음, 금방 제가 입력했듯이 이 부분에다가 이제 탭, 탭을 탭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SET AC 까지 치고 탭그 다음에 WR 까지 치고 탭그 다음에 RE 까지 치고 탭하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최대한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형태로 해 주시기를 좀 추천합니다 아, 이게 대소 문자도 구분할 때가 있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set 데이터 어드레스 정보를 내가 현재 어드레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섯 번째 있는 어드레스 정보들을 내가 수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에 있는 정보이잖아요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레지스트리정보 잖아요 여기에 있는 다섯 번째 값을 내가 이제 뭐 수정을 하겠다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 데이터는 내가 뭐한뭐 뭐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90뭐 이렇게 설정 하셔도 되고요 뭐10 이렇게 설정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run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how options 할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아이디, 슬래브 아이디가 1로 설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트 아니면 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있는 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90을 입력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 이쪽 서버 쪽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90이라고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가 아니죠. 이게 지금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데이터 어드레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5 그러니까 5라고 써있는 것은 여섯번째. 여기로 따지면 여섯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거를 리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 액션 하시고 난 뒤에 리드 레지스트라고 하면 되는데 홀딩 예. 레지스트리요요 어... 예. 예,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이전 버전하고요 그래서 Set Action Read Holding Registry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Set Data Address 어드레스가 음.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죠 01234561일까요 여섯 번째라요 Run 하시면 은 예, 90 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기존 거하고 좀 달랐네요 요거가 좀 달라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레지스트리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가지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메타스프레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사용하면 좀더 뭔가 간단하죠 예, 파이썬을 앞에서 이제 설치하려면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건데 이메타스프레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취약점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웬만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프로토콜 공격 같은 경우나 뭐 스카다 시스템뿐만 아니고 웹 쪽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PC들 서버 진단하는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격기보다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할수 있는 진단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취약점 진단이 모예킹 할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 스프리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처음 배우신 분들이 많겠죠. 처음 배우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여러가지 옵션들을 집어 넣어서 한번 어,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